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들에 전해드리는 어쭈비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 강좌 11번째 시간으로 자막바를 쉽게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네마스터를 여시고요 새로 만들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요 화면 비율을 16대 9로 맞추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현지발 영상을 가지고 옵니다 집 모양 상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스티커 모양 하트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스티커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션 액션 기념일 꾸미기 프레임 사랑 아이콘 라인 드로잉 리액션 여행 레저 계절 특수효과 텍스트 라벨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자막 바가 있는 것은 텍스트 라벨, 계절, 여행 레저, 라인 드로잉, 그리고 꾸미기 이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은 텍스트 라벨이 있습니다. 텍스트 라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하는 자막 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자막 바는 코믹 버블입니다. 네, 들어가셔서 지금 원하는 스티커가 많이 있죠. 여기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 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뒤로 나가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서 지금 원하는 자막 바를 선택하시면 돼요 오늘의 수업이라고 이 자막바도 있어요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요 자막 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음에 든다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다양한 말풍선 스티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보기 화면에 클릭하고 이 스티커가 마음에 들면은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원하는 자막바를 모두 다운 받으시면 돼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이런것도 있죠 이런 자막바 아주 예쁩니다 여기 보시면 여행 레저로 들어왔습니다 여행 레저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스티커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느낌 괜찮죠 지금 여행 레이저에 가보면요 밑으로 내려서 정말 다양한 스티커들이 정말 많습니다 캠핑에 관련된 스티커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행에 관련된 스티커 자 이렇게 다운 받으셨다면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클릭하세요 제가 다운 받은 스티커가 여기다 있습니다 정말 많죠? 캠핑 영상이기 때문에 캠핑에 관련된 자막 바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고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밑으로 쭉 내리면은 이런 자막바가 있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우측의 상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자막바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한번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 자막바의 색상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들어가시고 다른 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체크를 누르고 하면은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캠핑 느낌이 나게 스티커를 추가할 건데요. 제가 상점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스티커를 추가할 겁니다. 레이어를 누르고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리고 캠핑 스티커를 찾아 봅니다. 자, 캠핑 타임이라고 있죠? 여기. 캠핑 타임을 제가 스티커를 다운받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스티커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저는 캠핑카 이 느낌이 좋네요. 이거를 가지고 왔고요. 원하는 스티커를 클릭만 하면 은 화면에 넣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를 누르겠죠? 체크를 눌렀습니다. 이 스티커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용해서 작게 하시고 앞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은 오! 어, 느낌이 괜찮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스티커가 가만히 멈춰있는 스티커가 아니고 움직입니다. 자, 보세요.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자, 밑에 움직이죠. 다른 스티커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지우고 자 레이어를 누르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홈트레이닝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스티커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거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체크를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앞에다가 놓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오 느낌이 괜찮죠? 이렇게 자막바를 만드니까 뭔가 색다른 느낌이 나네요.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악에 관련된 자막바를 만들어 볼게요. 자 레이어를 누르고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면은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자막바를 하나 가지고 올게요. 이거 느낌괜찮은데자 선택했고요. 체크를 누릅니다. 자 자막바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너무 크면은 살짝 이렇게 줄이세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고요 레이어를 누르고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스티커를 또 추가할게요 저는 기타 모양의 아이콘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클릭 그리고 체크 그리고 이 기타 모양의 아이콘은 이쪽 위에다가 모서리 부분에다가 넣을게요 자 이런식으로 하면은 음악영상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또 괜찮은 자막바가 되죠 자, 여기 상점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에 스티커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라벨을 클릭하고 홈카페 라고 있습니다 오 이것도 느낌이 괜찮은데요 홈카페 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거예요 어때요 브이로그나 아니면 은카페 관련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나의 귀여운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 귀엽죠? 이런 스티커를 활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요리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에게는 텍스 라벨이라고 있습니다. 텍스 라벨에 들어가서 쿠킹 클래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자, 이 느낌 괜찮죠? 요리 컨텐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막법입니다. 레이어를 누르시고 스티커를 누릅니다. 그리고 쿠킹클래스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은 자막바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깔끔한게 좋습니다. 일기에 괜찮을 것 같아요. 체크 누르시고 밑으로 쭉 내려서 자막바 위치를 놓고 그 다음에 스티커를 또 추가할 겁니다. 레이어를 누르고 스티커 쿠킹클래스 훅어이 글씨 괜찮네요.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여기 앞에다가 좀 비스듬하게 이런식으로 놓으면은 느낌이 또 색다른 나만의 자막바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막바를 하나만 사용할 게 아니고 여러가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상점에 들어가서 본인에 맞는 스티커를 찾아서 넣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보기만 하고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분씩이라도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본인의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